이제 자네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려고 하네. 햇냥이 자네도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했을 것 같소만.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려 하는데 어때 들을 준비는 되었는가? 예. 사실 그 저승의 문을 열수 있다는 전설의 고양이 그 자네를 찾기 위해 몇백 년을 넘어 몇천 년을 건너야만 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가 이곳으로 온 것은 우리가 자네를 필요로 하여 때문일세. 그내 자네에게 자네가 이상하여도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항상 신뢰하며 감싸주었던 것도 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소. 상담에서 눈치챘겠지만 나는 이미 자네의 존재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네. 그러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 삼도천에 갇힌 당군님을 구하기 위해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오. 내가 미심쩍을지 몰라도 나는 자네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네. 나의 임무는 자네의 신변을 보호하여 장군님을 이곳으로 안전히 복귀시키는 것이니 말이오 에... 근데 이게... 도혼은 어떻게 된 거죠? 도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겐가? 예 자네는 그 도혼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겐가? 저는 그냥 쓰여있는 자료만 조금 봤을 뿐입니다 둘이 자매고 둘이 전쟁을 일으켜서 싸움이 일어났고 그래서 둘다 이제 저승이나 삼도천에 두신다 봉인이 되었다는 것까지밖에 모릅니다 네 사실 그 이것을 보아서 자네가 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네 그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어서 고맙구려 근데 자네도 알다시피 그 나는 당군님을 섬기는 자로서 도온에 대해서는 편향적인 입장을 논할 수밖에 없다네 그래서 내 자네에게 당군과 도온의 역사에 대해 보여줄까 하는데 차라리 그 공간으로 가보겠는가 예, 예, 좋습니다 이리 따라오게나 무슨 일이지? 이 복도의 끝에는 자네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걸세 다녀온 후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다면 나에게 말해주게나 나는 얼마든지 아내의 편에 서서 아내에게 대답해 주겠소. 네 그럼 여기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겠네. 그이 복도를 따라 쭉 들어가 보게나. 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음성 해설 버튼 오늘도 저희 단군 기록 보관소를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단군기록보관소는 세상의 순서와 이치가 생겨난 이래 단군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흘러간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각 전시관에는 최대 1인만 입장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각 전시관에 위치한 안내 음성 버튼을 통해 전시 해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내데스크의 직원, 혹은 각 관에 위치한 해설자분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헉수 이런 곳이 있단 말이야? 에? 기록 보관소? 헤헠... <웃음> 헤 에헴... 에헴... 저기요! 저기요! 에... 첫 방문자라고? 저기요! 관람 순서? 쭉 따라가면 되나? 아 에? 뭐야? 박물관 직원인가 본데? 아, 정숙해주세요 엠! 아. 반갑습니다 제 1관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에? 삶의 의무를 다한 이는 세상을 뜨고 열매를 맺은 식물은 시드는 것이 세상의 순리이다 세상 모든 생명체들이 정해진 이치 안에서 살수 있도록 단군은 생을, 도혼는 살을 관장하며 이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도혼는 죽음을 관장함으로써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굳게 믿어왔으나 인간들은 사랑하는 이가 이승을 떠날 때마다 도혼을 원망하였고 이는 위대한 신의 마음에 거대한 불만으로 자리잡게 된다. 도혼과 살을 관장하니까 도혼은 사람을 때가 되면 죽일 수밖에 없는데 도혼 탓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 2관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불만은 곧 모순이 되어 도혼을 집어삼켰으며 강력한 오도의 힘을 받게 된 신은 음? 인간의, 인간의 위험을, 위험을 존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모든 생명체를 불사의, 음? 생명체를 불사의 존재로 만들어내는다. 죽어야 할 이가 죽지 않고 시들어야 음? 할 진물은 시들지 않는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을, 가족을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며 흉작으로 인한 보릿고개 음? 걱정할 일도 없다. 위대한 도의 업적으로 음? 인해 모든 존재들은 불멸의 행복을 음? 누리게 된다. 응, 불사? 에? 에? 제 3관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불사는 와. 곧 저주가 되었다 생이 끝나지 않자 인간들은 나태해졌으며 칼을 휘둘러도 죽는 이 하나 없으니 서로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헐. 또한 식물이 시들지 않아 옷간마다 식량이 넘쳐났으며 모든 마을에는 썩어가는 음식의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 이 모든 상황을 애처롭게 내려보던 당구는 마침내 제 자매를 봉인하기로 마음먹는다 인간이 잘못이네 오늘도 기록보관소를 이용해주신 관람객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관람 시간 종료를 안내드립니다. 재방문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나가실 때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해석하는 이에 따라 받아들이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록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록보관소는 날것의 역사와 잊혀진 이름들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편향적이지 않은 올곧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더 에이... 높은 곳에서의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먼 길을 떠나시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빛이 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히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이게 진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야? 진짜가 맞는 거야? 에앗. 풍섭 집인가 보다 쌉! 어 자네 돌아왔는가 예 어찌 잘 다녀왔는가?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보관소에는 제가 첫 방문자라고 하던데 그렇소 그이 에이... 그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본 자는 자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걸세. 그 우선 자리에 함께나 그내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네. 예예. 그 자네가 보고 왔듯이 이젠 당군님과 도온에 대해서 자네가 어떠한 입장을 갖든 그 선택은 온전히 자네의 몫이라네. 나는 그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네.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라도 예언의 주인공인 자네가. 운명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오 자네는 안군과 도운의 전쟁 그 후의 여파로 인한 세상의 균열을 막기 위해 이 세계에 온 영웅일세 현재 삼도천에는 안군과 도운이 갇혀 있으며 그들 중한 명만을 구해오는 것이 자네의 임무일세 그러니 자네가 어떠한 결정을 한들 내일 삼도천으로 가는 문을 열어야 하는 운명은 바꿀 수 없을걸세 거기까지는 이해하였는가 예 그럼 이제 당군을 섬기는 자가 아닌 자네의 스승으로서 마지막 부탁을 하겠소 자네를 지키기 위해 나 또한 함께 가고 싶지만 이 학교의 교직원들은 저승의 길에 들어갈 수 없는 몸들이라네 그러니 자네와 합심하여 고된 길을 떠나줄 동료들을 모았으면 하는데 어찌하겠는가 음... 여기 있는 학우들 중에서 고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이곳에서 자네와 뜻을 함께할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소. 분명 자네를 도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네. 그안 그래도 오늘 저모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으니 눈에 종이 울리기 전까지 유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오는 게 어떠겠는가. 예, 예. 그러면 문은 오늘 밤에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내일인가요? 내일 열릴 것이라네. 그들에게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 것인지는 온전히 자네의 몫이라네 음, 알겠습니다 다만 자네를 이용하여 오랜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경계의 대상들이 있으니 잘 공간하기를 바라네 그게 누군가요? 그것이 누구인지는 나 또한 정확히 알지 못하여 자네에게 일러줄 수는 없으니 그것을 분간하는 것은 자네의 몫일걸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못될 겠네.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곳으로 오게나. 나는 잇. 자네를 이위에 기다리고 있겠네. 예,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어, 미룡이네. 어, 미룡아, 뭐해? 안니다. 어? <웃음> 안녕. 뭐 하고 있었어? 나매점 가서 체육복 샀어. 와! 아, 어, 있잖아 어제 언니가 옷 빌려준 거 돌려줄게. 그래 그래. 아 어, 잠깐만. 어, 나도 그럼 갈아입어야지. 이리로 와 봐봐. 어? 어, 딱스? 어 여, 여기서 이렇게 벗는다고? 어어 어, 어. 너 지금 주운 줄 알고. 아 지금 줄 거기는 한데. 옷이랑, 오, 좋은 그리고 향기가 나는... 이거는 고마워서 주는 선물 아, 아, 아니 이게 뭐니? 가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너 가지 좋아해? 응 가지 맛있잖아 우와 이거 달고나 아니야? 맞아 언니 우와. 신발도 챙겨 어 신발 챙겼어 아 그래? 알겠어 응. 와제육복와 너도 교복 이에 체육복이 없구나 그치 이게 편하다고 아리 언니가 가르쳐줬어 그치 그치 원래 그게 국룰이야 어치 그치 어, 어. <웃음> 있잖아 어 이거 우리 언니가 남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응 언니 고마우니까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뭔데 있잖아 아까 나 수업 때 여의주 있다고 얘기했잖아 응 그거 용 몸에서 떨어지면 은 어, 엄청 위험해지거든? 응, 너가 위험해진다는 거야? 어, 내가 주인이 위험해지거든 응, 응. 근데 그거를 어, 진짜 그래서 아껴 써야 되는데 언니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내가 언니 다음에 필요하면 은내 여의주 빌려줄게 에? 예? 야 그럼 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근데 원래 영들은 고마운 사람한테는 빌려줄 수 있어 에이? 근데 그 여의주로 뭘할수 있는데? 아 어, 멋있어 아 멋있구나 어, 그거 있으면 마법도 부릴 수 있고 어,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나는 아직 뭐가 많이 없어서 그냥 멋있는 것밖에 못 그리고 있잖아, 언니랑 나랑 둘다 1등 한 번씩 했잖아. 근데 내가 교무실 청소하다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우리 점수 시험 친건 시비지신 되는데 별로 상관 없대. 이유는 나도 못 들었어 근데 그거 1등 해봤자 뭐가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그래서 내가 들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못 들었어 아 그렇구나 그 우리 그 얘기를 응. 누구랑 했는데? 나 언니한테 밖에 얘기 안 했어 아니 아니 풍사비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디? 아그전 선생님이랑 매점 선생님이랑 그래, 비용아 근데 너 오늘은 뭐할 거니? 나? 나울지 언니한테도 선물 주려고 가야 돼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일단... 같이 갈까? 어 그래 그래 언니는 오늘 뭐 할라 그랬어? 어나 그냥 이제 학교도 마지막이니까 여기저기 좀 산책도 하고 그럴라 그랬지 언니 학교 그러면 다, 하, 다 하면은 1 0치 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글쎄 모르겠네 나도 잘 헉? 우리 만약에 시비지안 되거나 되거나 해서 떨어져도 계속 이야기하고 연락해야 돼? 그래, 그래. <웃음> 아, 맞다. 언니, 왜, 언니. 왜? 이, 잠깐만, 일로 와봐봐. 왜왜왜? 왜, 왜? 있잖아, 내가 아까 전에 교실 청소하다가 이상한 쪽지를 발견했거든? 응. 근데 내용이 너무 무서워서 이거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이게 알려줘도 되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또 화낼 것 같아. 근데 그냥 장난 쪽지라기에는 조금 내용이 무서워. 그러네. 일단 울지할 때 갔다 와보자. 그래. 울짜 언니한테 가자. 그래 그래. 이거 금소인가 보다. 거울을 금소가 뺏겼다고 했잖아요. 아니, 잠깐만. 근데 그 금소가 아니겠다. 그렇지. 그러면 언니. 자기가 그걸 뺏겼다는 얘기를 바보같이 이야기를 했겠어? 이렇게 대놓고? 어? 위에 있나? 그치. 어? 기다려봐. 어? 언니. 근데 그 장구 있었는데? 어? 어디갔지? 어, 미령아. 언니. 장부 아, 무슨 없었네. 일이야? 그 시체를 봐야 되는데? 나 언니가 어제 나 찾아서 간식 줘가지고 나도 선물 주러 왔어 아 진짜? 던지네 어? 이도 같이 왔네? 어! 미룡이랑 만나서 같이 왔어 아 진짜? 아 어. 아까 얘기 못 했는데 그래도 잘 돌아와서 다행이다 사실 그래, 그래. 내가 어. 내 꿈처럼 될까봐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 근데 그 꿈에서는 그냥 누가 쳐다보고 있기만 했다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뭔가 기운이 별로 안 좋았거든 응. 저번에 살짝 얘기해 주긴 했는데 나는 미리 일어날 일을 꿈으로 보는 게내 능력이거든 응. 그래서 좋은 꿈을 꾸면 팔기도 하고 나쁜 꿈은 헐값에 팔기도 했었어 좀 부끄럽긴 한데 가족들한테는 나뿐이니까 아니 그게 어 돼서 그게 능력이면 그걸로 먹고 살고 그러는 거지 그치. 근데 이상하게 흉몽을 사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 근데 그런 꿈을 어떻게 쓰이는지 좀 두렵잖아 어느 순간부터는 꿈을 팔고 싶지 않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더라고 미룡이처럼 좋은 곳에 쓸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곳에 쓸지도 모르고 좀 찝찝하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더욱더 시비지신이 되고 싶기도 했어 그러면 은더 이상 꿈을 팔지 않고 남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멋있다 <웃음> 그래서 그게 내 꿈이 되었어 아, 나... 사실 저쪽 위에 너안 쓰는 교실 있는 거 알아? 아니 그래? 거기 내가 가끔씩 공부하다 힘들면 가는 곳이거든? 같이 응. 가볼래? 그래 헉, 좋아 우와, 비밀장수 우와, 신난다 오진짜 거기서 알지. 잠을 자면 어, 왜? 네. 그런데 있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해줬어. <웃음> 이번 이번에 알려주면 되는 거지 뭐. 맞아 맞아. 같이 가자. 그래 그래. 넌 여기서 자면은 되게 좋은 꿈을 꾸거든. 아 그래? 어. 이런데서 자면 <웃음> 좋은 꿈을 꾸? 어 여기 그래도 내 보금자리 잘 있다. 어디 <웃음> 어디. 우와. 야잘만들어놨다 <웃음> 야, 잠깐 내짐좀 챙겨야겠어. 그래. 여기 한번 구경해봐. 사카핑 <웃음> 시절이다. <웃음> <잡히는 웃음> 여섯 동물이 모였다. 한 동물은 시간을 잘 잘못 보고 전체 왔고. 보러 갈래? 남의 탈을 그래. 쓰고 왔다고? 양이 언니, 언니도 가자.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 그지, 그지. 와, 여기 근데 뭐가 되게 많다. 막 상자 같은 것도 있고. 그니까, 나 이런데 있는데 처음 알았다. 나도, 나도. 그래? 응 저쪽 위에도 교실 하나 더 있어 너네 <웃음> 몰랐지? 응 어떻게 진짜 알았대? 진짜 몰랐어 아 맞다 맞저 <웃음> 방울 와 대장관 같다 여기 나무 <웃음> 너무 이쁘지 않아? 우와 우와 <웃음> 와 <웃음> 여기 엄청 호젓하니 좋다잉 이 교실이야? 응. 와, <웃음> 교실이 있다가. <되다. 웃음> 우와 와 우리는 근데 이런 데서 수업을 한 번도 못 해봤네? 우와 우와 <웃음> 그러니까. 헐 대박 대박 와, <웃음> 신기한 거짱 많다. 프로게짱이다 우와, 이런데도 있네. 여긴 뭐야? <웃음> 주방인가? 어, 여기 주방 같아. <웃음> 와, 짱이다. 뭐 먹을 거 없나? 아 없나봐. 찾나? 나나 이제 매점 알바 하러 가야 돼. 오 그래 그래. <웃음> 어너 혹시 너네들 금소 어딨는지 알아? 어 아니 왜? 어 아, 아니 몰라 아 그래? 왜, 그 금소한테 돈 갚아줘야 돼서 아, 아, 아 그럼 내가 찾아볼까? 나 높이 날면은 언니들 어딨는지 볼수 있어 아,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아, 좀 그래. 이따 매점에서 만나자 나 나도 기숙사 가서 짐좀 정리하고 올게 그래 그러면은 아, 그래 그래 기숙사 갔다 와응 그래. 갔다가 나도 그 매점으로 갈게 미령이도 찾아보고 매점으로 와 아. 아... 가보자, 가보자. 어디 한번... 그리고 그 가나다라, 그거를 한번 쭉 읽어보자. 우리가... 어... 일단 가는 가가 단군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죠. 그러고 나는? 가는 믿으면 안 된다 그쵸 가의 입장은 단군이 선이 아니라는 거고 나의 입장은 가를 믿으면 안 된대 그치 그 다는 승리자의 전리품이다 역사는 어 이게 단군의 날조라는 이야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도 단군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그리고 라그 라는 일단 그 봉인 이야기를 했고 단군이 얘는 도혼을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 어. 단군이 도혼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보면은 라는 단군을 괜찮게 이야기하고 뭐 그리고 마는 단군의 계획이야 단군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치? 어 이게 봤을 때 이게 어두 명이 구라쟁이라 그랬거든? 그치? 어. 근데 지금 봤을 때 이게 단군이 원래 흑막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반전에 반전으로 단군이 흑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가는 단군이 XXX 이랬고 나는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단군을 긍정적으로 보고 다는 야 단군 야역사에요 역사는 단군이 이겼으니까 단군의 입장으로 쓰여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 근데 보면 지금 가랑 다은 단군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라 마은 단군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입장이거든요 많은 단군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2대3이니까 거짓이 두 개면 그럼 단군을 거시기 하는 것이 거시기인 것 같은데 아. 내가, <웃음> 내가 세비온 <웃음> 도서관책 음. <웃음> <웃음> 근데 질서와 혼돈을 귀잠해서 깨운다면 그럼 둘다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수상한 쪽지부터 쭉또 봅시다 생각해봤어? 진짜 믿는다? 나만 믿어 까만 글씨가 뭔가를 요구한 거죠 보라 글씨인데 그리고, 확인 좀. 그것만 가져와주면 더 좋고, 라고 했지, 어. 음, 그, 만약에 이게, 이거 지금 이거 봤을 때, 청동 거울을 지금 갖다 달라고 한 거잖아. 얘 까만 애가 보라, 보라한테 청동 거울 거시기를 염탐해 달라고 한거 같고, 그래서 얘가 그렇게 하면은 뭔가를 들어준다고 했겠지? 그래서 믿는다고 했고, 그,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확인만 해 달라는 거냐? 그래서 가져와주면 더 좋다. 근데 그걸 풍삽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 옥수인가 진짜로 이게 보라색이 옥수인가봐 왜냐면 근처에서 계속 맴돌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 라는거는 그 옥수가 풍삽 옆에 계속 붙어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뒤져본거 아닐까 내가 찾았어 감시라도 똑바로 해 라고 했으니까 감시한다는거는 어 이게 나 아니면은 풍삽은 내 편이라고 했으니까 풍삽을 감시하려고 옥수를 붙여둔 거 아닐까 싶기는 해 그쵸? 응. 어. 니가 누군지 알려줘도 상관없나봐? 근데 이 쪽지를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치?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옥수인 게 맞는 것 같기도 한게 왜냐면 옥수가 그때 그 낚싯대 있잖아 어? 낚싯대를 좀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넣었거든요? 그 상자에? 근데 그 상자에 쪽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게 거시기가 아닐까? 이거는 납품일지고 근데 이거는 무조건 아까 봐봐. 세 가지 보물과 의식이 있어야만 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혼을 불러오는 방법은 따로 나와있진 않거든요. 그럼 저 보물을 찾는 거는 단군을 불러오기 위함인 건데 그쵸? 이건 단군을 불러오기 위함이지 도혼은, 도혼을 은도혼 불러오기 위한 도구는 아닌 거잖아, 그지 여기 나